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고민구 할수 있는 꿀팁 알려줄게 자 여기서 훈련해서 자유연습 가잖아? 고민구 있어 아 없네? 황태산은 이렇게 일찍 풀었었거든 하... 고민구를 안 났네 이런 아 여기 원래 자유연습 때 저번에 황태산 나오기 전에 먼저 풀었거든 센터중에 탑일거란 얘기가 있어 이 고민구가 자 그러면은 포지션별로 한번씩 보자 자 고민구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고민구가 1등이 될거야 고민구가 지금 엄청 좋게 나올거란 얘기가 엄청 많거든 자 고민구 1등 잡고 그리고 형이 봤을때 2등은 무조건 변덕규야 고민구 없이는 센터 1등은 무조건 방어력을 봤을때 무조건 변덕규야 너네, 너네도 공감하지 않냐 어 무조건 변덕구야. 변덕규가 센터에서 1위야, 1위. 그리고 2위가 채취수야. 고민구 없다고 하고, 자, 고민구가 있으면 고민구 1, 변덕규 2, 채취수 3, 성현준 4, 정병우 5. 요렇게 되는 거야. 정리되지, 얘들아. 변덕규가 탑이야. 고민구 없는 데서는 변덕규 탑. 자, 변덕규 1, 채취수 2, 성현준 3, 정병우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파워포워드로 가보자 자, 파워포워드 4개 있거든? 자, 일반 강백호 허태호, 허태환, 황태산, 구대철 자, 여기서 형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할게 황태산 1, 구대철 2, 강백호 3, 허태환 4 인정? 자, 인정띠? 황태산 레이업을 왜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타이밍을 많이 못 잡고 있어서 레이어 불락하기가좀 힘들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요, 황태산과 구대철이 조금 쌍벽이긴 해. 어. 하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황태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럼 황태산 1, 구대철 이 강백호 3, 강백호가 3인 이유, 스킬하고, 리바운드 빼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 즉접력도 없고. 그리고 허태환이 4. 생각보다 딱딱딱딱 빨리 나오지 않냐? 그지 자, 이제 스몰 포워드 가볼게. 나 스몰 포워드 이렇게 있어 와나 이거 좀 치열하다 그지 요건 좀 치열한거 같아형 생각 자 그냥 형 생각대로 윤대엽1 서태웅 2 김용 3 장권혁 4 권준호 5 어떠냐 너희들 생각은 형은 이래 윤대엽1 왜냐면 레이어 블럭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워 윤대엽1 서태웅 2 득점력 김용삼 장건역 사 권준호 5 아니면은 권준호 4 장건역 5 장건역은 수비가 아주 탁월하지 3점 슈터 킬러야 블락 포인트가 다르잖아 장건역 그냥 다 찍어 장건역이 신준섭이 던지면 그냥 장건역이 그냥 다 찍어버려 아주 짜증티지 야, 김용, 너, 김용 무시하지 마. 김용 덩크 타이밍 못 잡아. 김용 덩크 타이밍 못 잡아. 진짜로 못 잡아. 설태용 접는 거보다 못 잡아. 어. 김용, 김용 막기 힘들어. 윤대엽이 제일 좋아. 윤대엽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윤대엽 1번이야. 자, 윤대엽 1, 설태용이 김용 3, 권준호 4, 장건혁 5. 근데 이 권준호와 장건혁이 순서 바뀔 수 있다. 그지? 김용 좋다. 김용 진짜 좋아. 자, 장단점 말해보면, 서태웅 일단 드리블이 탁월하고 속도가 빠르다. 리바운드가 약하다. 근데 덩크 그리고 급정지슛 그리고 엘리옵 덩크 득점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윤대엽 드리블 좋다. 득점 루트 다양하다. 블락하기 힘들다. 윤대엽이 진짜 넘사로 1위. 서태웅이 그래서 2위. 3위가 김용인 이유는 덩크하면 타이밍 잡기 힘들다. 서태웅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권준호랑 장권혁의 장점은 권준호는 일단은 에, S까지 키우고 50까지 키우면 미들슛 절대 못 막는다. 그리고 구개에서 3점이 나가는 메리트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장건혁 같은 경우는 수비력 그리고 미들슛 들어간다. 근데 수비력이 아주 탁월하다. 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슈팅 가도 볼게. 자 신호일 정대만 안영수 신준섭. 자 신준섭 1, 정대만 2, 안영수 3. 신호의 4 요즘 신호를 많이 안쓰더라고 어. 신호를 많이 안쓰더라 신준섭 얘들아 형이 형신준섭 있잖아 나중에 공략영상 한번 올려줄거거든 형 미스터리 마스터리 찍혀있는거 한번 봐봐 대박이야 어떻게 키워야되는지 그거 조금씩 잘 읽어보면은 3점슛 다 들어가게끔 요게 되어있더라 어어 역시 짱훈이 나랑 완전 같은 생각이네 어안영수가 3이야 안영수가 드리블로 거의 뭐 안에서 춤을 추더라고 어. 맞아 근데 정대만보다도 안영수일 수 있어 정대만보다도 안영수일 수 있어 그러면 신준섭 1, 안영수 2, 정대만 3 신호일 4자 포인트 가드 볼게 야 포인트 가드 그냥 포인트 가드 형 생각 형 생각 형 김수겸을 아주 극혐한다 자 내가 김수겸을 잊지만아 정말 별로야 송태섭 1 송태섭 1, 그래도 김수겸 2, 백정태 3, 이달제 4, 김준희 로. 오케이? 송태섭 1, 김수겸 2, 백정태 3, 이달제 4, 김준희 로. 이해 되니? 이 백정태가 스, 스틸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정말로. 뭔가 미안하다. 근데, 진짜, 백정태가 4인 이유가 있어. 백정태는 그 패스 길목에만 있잖아. 스틸이 다 돼.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송태섭이 그 불하고 레이업, 블록, 박스로 레이업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블록 타임 내가 알거든? 근데, 불을 박스고, 살짝 뒤로 가서 미드슛 쏘는 거. 요거 올리면은 송태섭이 메리트가 있어요. 어. 송태섭이 그렇게 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김수겸. 어쨌든 랭커들이 쓴다 김수경 천상계 가면 김수경 많이 보이는데형 그래서 다이아 쏟아붓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야 자 백정태의 장점 소개해줬고 이달째 이달째 몽군이가 많이 쓰긴 하지만 이달째가 그래도 조금 느려 느리고 플레이가 조금 단순한 단점이 있어 근데 소프트하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달째 사실은 잡기 힘든데 그래도 이달째 그래도 김준일보다는 이달째지 음, 김준일도 별로야 자 요렇게 되는 것 같아. 포지션별 랭킹, 형이 매긴다면. 너희들도 공감하지 않냐? 형은, 형은 요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전체로 봤을 때, 1, 2, 3, 4, 5위를 한번 매겨볼까? 전체로 봤을 때. 음, 전체로 봤을 때, 1, 2, 3, 4, 5위. 모든 포지션을 다. 대회 하고 생각하면 형은 신준섭이 1위 형은 신준섭이 1위 그리고 2위는 윤대협 2위 윤대협 공격력 수비력 다 생각하는거야 2위 윤대협 그리고 형은 3위 변덕규 형은 3위 변덕규 그리고 4위는 서태웅 그리고 5위 황태산 5위 황태산까지 아 상대 사... 아 구대철 구대철도 있기는 한데 구대철이 근데 은근히 불락잘 당해 나 구, 구대철 궁도 구대철 스킬도불락해 그냥 구대철 스킬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로 빡 가가지고 바로, 그냥, 떡그 바로 블락, 그냥, 어, 씨. 구대철, 궁도 그냥 블락해버리는 거지. 그래 1위에서 5위까지, 얘들아. 소개를 해뒀다. 근데 6위는 구대철이라는 거지. 야가 봤을 6위는 구대철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순위 정리하고, 딱 지금까지 순위 방송했거든?